호기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음, 우리가 호기할 때에는 횡격막이 올라가게 돼요. 숨을 다 쓰기 때문에 폐는 다시 팽창한게 줄어들고 수축하면서 횡격막이 다시 올라가겠죠. 어, 그렇지만 우리가 가창시 소리를 낼 때에는 횡격막이 올라가게 된다면 숨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폐에서 숨을 자꾸 보내려고 하겠죠. 횡격막이 올라가면 폐에서는 횡격막의 압박 때문에 기도로 숨을 몰아쉬게 돼요. 기도로 숨을 보내게 돼요. 그러면 기도에 있는 성대는 압박을 받아서 더 많은 힘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가창시에 횡격막이 올라간다 그러면 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숨이 모자르게 돼서 어, 가, 소리가 유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성대의 피로 그리고 피로도와 힘을 줄여주기 위해서 횡격막을 내리면서 소리를 내야 돼요. 횡격막은 누구나 소리를 오랫동안 내면 올라가요 하지만 한 번에 올라가지 않게 우리가 버티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행경막이 내려가 있는지는 어,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배가 우리의 배가 고리형으로 부욱하고 튀어나와 있는지예요 배 옆구리 등에다가 손을 얹어 놓고 우리가 소를, 소리를 내면서 배가 부욱하고 나와 나와 있는지 아니면 배가 한 번에 쑥 들어가는지 그래서 우리는 음, 배에 힘을 줘라 라는 말은 노래할 때 맞지가 않아요. 우리가 윗몸 일을 기기를 하게 되면 배가 왕자가 생기면서 c x 스펙이 생기면서 배가 수축하죠. 배가 들어가요. 하지만 은비는 소리를 내면서는 배를 내밀면서 노래 부르는 거요 그래서 발성의 배가들이 배가 여기 부욱하고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